강화나들길 코스 시작점인 강화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동문으로 가는 이정표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강화버스 터미에에서 횡단보도를 건다셔야됩니다 강화도 시민 인물전까지 보시고요 해에전후에 깃발이 나붙는면요 좌측으로 가시면 남문다로에는니다 저희들은 우측으로 진행을 해야 됩다다우측입니다 동문 가기 전에 약까이 산길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웃음> 초에 접어서 네, 나뭇가 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많은 나무들이다잘려 나가 버렸을까요? 강아 동문에 왔습니다. 네, 망아 누라고요. 한양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망아 누라 지었다고 합니다. 동문을 지나서요 저희들 이제 대한 성공의 성당하고요 영웅궁 고려 궁지를 향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 감성도시 강화. 그리고 성당은 백두산에서 0년 이상의 적성을 가져다가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옥식 성당이라고 합니다. 영웅의 예전은 사랑체가 증명 육각, 팔각 지붕입니다. 삼도 직물 기념물인데요. 가장 그 사용했던 직조기입니다. 신상 순접비를 지나서요, 저희들은 이제 고려 궁지로 가고 있습니다. 고려 궁지인요 이곳은 고려 시대 궁궐이었다고 합니다. 고려가 대몽 환경을 위해 고종 19년에 도읍을 개성에서 강화로 옮기는 궁궐을 건립하고 39년간 사용했다고 해요. 야 고려 궁지에 들어와서요. 수령이 무려 688년이나 됐다는 보물인데요. 강아. 나두길코스는요 잠깐 한눈을 팔게 되면 길을 헤매게 됩니다. 멋진 사람 한번 보십시오, 자태가 막힙니코스가요 막힌... 15코스, 14코스와 겹치는 점이 많아가지고 찾지다면 1코스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요, 정말 정신 바닥 차리셔야 됩니다. 강화향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향교는 유교 서인들에게 지사시내 지방민을 교육하기 위해 세웠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강화향교를 지나갑니다. 북문을 향해 갔다 출발합니다. 아 여기가 은수물 약수터가 보니다 아래쪽은 옛날에 빨래터였답니다. 은수물 약수를 보시고요. 오른쪽으로 강화여자중학교 야이 교육지역을 향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강화여자중학교 야이 교실 잠깐에 지나다 봤더니 바로 섬은 진곡의 북문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바로 북문으로 갑니다. 강화 산성의 북문인 진성루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1976년에 복원되었다고 하네요. 원래는 흙으로 쌓았으나 숙종 3년에 현재와 같은 석성을 이뤘다고 합니다. 산성에 옛날엔 병사들은 어떻게 이길을 다녔을까요? 아, 그냥 다니도 힘든는데 심도 역사 군합길이라 아이고. 예, 네, 이것도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좌회전 일코스로 갑니다. 일코스. 네. 철저히 만발한 대산 1 6의 언덕을 넘어갑니다. 이제 모를 신기 위해서 오늘 처벌가리를 해놨네요 과학길를 따라요 잠시 던덕기를 다시 올라야 합니다 오우 집이 가까이 있네요 뱅은 응, 포장길입니까? 자 이쪽 포장길 내려오셔서요 차이저입니다차이저 당하지 마시고 차이저 저희 현 위치인데요. 연미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보기 힘든 탱자나무로 담을 막아놨습니다. 한 20여 분요. 산을 탔더니 이제 또 파장길에 나옵니다. 정겨운 백화도 나오고요. 아, 오래간만에 만나는 탱자나무 꽃입니다. 아, 제가 어릴 때 보고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에, 항상 가은 아르키 일코스는요. 절대 한도 팔면 안됩니다 초일에 도착했습니다 적북 돈대에서 토지진까지 쌓은 231m의 성이랍니다 연미정에 왔습니다 고려시대에 이미 기록이 있는 곳이고 정미원한때인조가 청나라와 군력적인 형제 관계에 방아조약를 맺기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연미정이 올곳 돈대 안에 가있네요 아 엄청난 느티나무가 또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 얼굴 던데에서요 북쪽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한강과 임진강의 물길이 합쳐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모습이 제비 꼬리 같아서 연미라 불렸다고 하고요. 어, 이렇게 보면 남과 북은 향하롭기만 한데요. 네, 정점까지 6.5km가 남았습니다. 염하강의 철책 길을 따라서 이제는 쭉. 갑곳 성지까지 내려갑니다 인도에요 에, 붉은 고무관이 있어서 궁금했는데 배수관이랍니다 철책을길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가다가 지금 바로 우측으로 배수관이 끝나는 지점에서 우측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대구시 어깨방죽 같은데요 에이. 예. 직방죽이요한5킬정도되는가봐요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 격설이 납니다한 25분이요. 산길을 걷다가 다시 또 화장길이 나타났습니다. 해당 카페를 100m만 가면 나온답니다. 카페 장으로 가야될까요? 이제 2km 정도만 가면 일코스도 마무리가 됩니다 끝없이 이어져 있는 송수관이 있는데요 그 몇년 전에 가뭄이 너무 심해서 그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화군 6.25 참전용사 진영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로는 네, 지금 강화대교가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각교 숨겨 성지를 지나갑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곳은요. 진해로를 지금 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리아상도 있습니다. 이제 700m 정도 남아 있습니다. 구 강화교의 모습이네요. 옛날 강화대 들어오면요 가장 먼저 보았을 인사말도 세월이 흐르면서 사과지고 있습니다. 삼비 개도문이었는데. 저희 정착점인 강화전재방물관에 이제 도착하겠습니다. 각 곳, 본대도 같이 있거든요.